안녕하세요 여러분 의결전구입니다 한국에서 트리플 a급 게임을 만들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리플 a급 게임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온라인 rpg들 뭐 테라 불수 이런 게임들을 a급 게임이라고 치면 그에 반해 게임의 전체적인 작품성 게임성 스토리 등등 다양한 방면으로 엄청난 규모와 엄청난 투자를 가지고 제작되는 게임 언차티드 라스트 오브 어스 gta 등등이 이에 해당되죠 그냥 쉽게 말해서 돈 존나 쏟아붓고 그런 티가 겁나게 나는 게임이다 이겁니다 뭐 우리나라에 트리플 A급 게임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뭐뭐 옛날의 이야기지만 그냥 지금은 그런 게임을 만들어도 투자 대비 효율도 매우 딸리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대작도 아니고 본인들이 대놓고 트리플 A급 게임을 만들겠다고 나선 회사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세계를 뒤흔들만한 아니 기운들 필요까지도 없고 관심이라도 가져줄 만한 트리플 A급 게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야스쿠니 차일드의 개발사인 시프트업의 신작과 신사옥을 발표하는 쇼케이스인 크랭크인 쇼케이스를 시프트업 사옥에서 진행하면서 공식적으로 시프트업의 신작을 알렸는데요 쇼케이스에서 공개한 작품은 총두개 프로젝트 이브와 프로젝트 니케라는 게임이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니케는 야스쿠니 차일드2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가진 tps 게임입니다 tps라고 해도 수집형 일러스트 딸따리 게임 같은데 참 신기한게 총을 쏘는데 팔임이 얼마나 좋은지 괜찮 시은또 얼마나 완벽하겠는지 상체는 별로 떨리지않는데 엉덩이살은 출렁출렁거리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됐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할 게임은 바로 프로젝트 이브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솔직하게 이 게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감이라고 해야하나 이게 반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막 언차티드나 라스트 오브 어스 같은 게임이 우리는 트리플 a급 게임을 만들겠다 막 이렇게 선언 하고 게임을 만들진 않잖아요 막 마블이 우리는 b급 영화가 아니라 a급 영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듯이 말이죠 음 그래 뭐 우리나라의 시장 특성상 그랬다고 게임을 살펴보면 뭐 사실 공개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티저 영상 하나 딸랑 공개하고 지류 응답한 게 전부고 개발은 아직 극초창기인 만큼 함께 할 개발진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프로젝트 2부는 최신 엔진이라고 할수 있는 얼리언 엔진 4를 사용하여 시프트의 대표 김영태와 프로그램 총괄 이동기 원화 총괄 이창민 데스티니 차일드 프로듀서 이주환 fx 총괄 이충엽 등 블레이드 앤 소울에서 활약하였던 핵심 멤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게임의 소개 영상에서는 블레이드 앤 소울의 느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작품이 트리플 A급 게임이라고 단언한 만큼 아예 게임 하나를 위한 스튜디오를 따로 차려 엄청난 자본을 기술을 쏟은 만큼 배틀그라운드가 테라 엘린의 팬티 팔아서 만든 게임이라면 이 프로젝트 이브는 야스쿠니 차일드의 팬티를 팔아서 만든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일단 인터뷰와 티저만에 공개된 정보들로 게임의 내용을 유추해본다면 게임의 배경은 인류나 지구가 멸망하여 수십년이 흐른 뒤에 주인공이 캡슐에서 깨어나 지구를 되찾는다는 이야기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게임의 티저의 뒷부분에 등장한 몬스터로 보면 알겠지만 먼 미래여서 로봇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닌 마치 방사선에 노출되어 괴이한 변화를 겪은 크리처들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 보입니다. 게임의 플레이 방식은 완전한 오픈월드가 아닌 일정한 선로 외에도 탐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세미 오픈월드를 차용하고 있으며 전투 방식은 블레이드 앤 소울을 베이스로 두고 있지만 가도브 오와 니어 오토마타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만큼 백비형식의 싱글 플레이 액션 게임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끝이 있는 게임이란 걸 강조하면서 모든 게임에는 엔딩이 존재하여야 그만큼 여운이 남는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언급한 걸로 유추해보아 지금껏 한국의 게임들의 스토리야 거기서 거기 사실 유저들의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았지만 영화와 같은 굵직한 스토리를 기반으로 흘러가는 트리플 A급에서나 볼수 있었던 몰입할 수 있는 스토리를 준비 중에 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후 등장하는 배경에는 주인공과 똑같이 생긴 캐릭터들이 죽어있는 걸로 보아 주인공은 로봇이거나 클론일 정도로 세계관의 기술력이 엄청나게 발단한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캐릭터의 뒤쪽에 달린 부분들은 캐릭터의 기동성을 올려줍니 는 엔진으로 보여 니오 오토마타 나 블레이드 앤소울처럼 x y z축 이 크게 구애받지 않는 스타일리시 한 전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게임의 기술력에도 많은 신경을 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게임 속의 영상에 등장한 그래픽들은 모두 게임엔진 푸티지로 실제 게임의 그래픽 수준이 이와 동일하다고 할수 있죠 트리플 a급 게임을 도전하는 만큼 새로 세운 스튜디오에서는 흔한 트리플 a급 게임처럼 모션과 표정을 캡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게임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보여져 게임의 퀄리티에도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19금 게임을 선언하면서 선정적임이 아닌 선열 등 게임의 표현에 대한 제한을 없앤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도 하였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공개한 부분이 적어 게임에 대해 디테일한 부분은 알수 없지만 사실 이런 게임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여부를 떠나서 이런 트 AAA급 게임을 제작하는 것자체에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도 인터뷰에서는 지금 트 AAA급 타이틀에 도전하는 걸 시작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계속 같은 게임을 만드는 것 밖에 안될 것 같다 라고 답변한 만큼 단순히 한국에서 이런 게임을 제작한다는 자체로 도전만으로도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막 개발진들도 구하고 있고 아직. 개발 같은 경우도 극초창기이지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좋은 작품을 보여주어 사실 금전적인 부분을 많이 따라갔을 뿐이지 우리나라의 게임 개발자들의 실력은 해외 못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게임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타 게임처럼 몇백억 쏟아부어서 남는거라건 모델링밖에 없는 게임이 아니라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